네, 반갑습니다. 이천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그러니까 2023 대수능 9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9월 평가원 전체 총평을 조금 한번 해보면 짧게 음, 가장 깜짝 놀란 건 그거겠죠?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맞나? 어, 맞네요.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 그러니까 바뀐 교과서에서 2020년 실시, 2021년도 실시한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흔적조차도 없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앞쪽 수능에서 이런 금속 반응에서 개수 세고 이런 것들 흔적이라도 좀 있었으면 계속 준비했겠죠. 그것도 준비하는 양이 아주 고하거든요. 그근데 흔적은 없었고 수능 특강에서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내왔었는데 드디어 9월 평가원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어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하고 여러분들 첫 번째 고민이 좀 많을 텐데 어, 제가 조금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분명 금속반응과 양측관계는 누가 얘기해요? 교과서에는 없다. 아니 전에도 없었어요. 이건 없었다고. 금속의 반응성 정도만 있었어. 전 교과서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런데 이제 그 양쪽 관계 문제를 막 이렇게 꽉 냈었잖아.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 하고. 오케이? 따라서 이전 문제가 그 틀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 되게 어려울 겁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땅치가 않을 거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구 번에 낸 것을 한 방에 그렇게 고난도로 마지막 페이지 내 낼지는 확률상으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화학에서 이거 말고도 준비할 게좀 많다 하는 친구들은 9번 정도 문제, 우리가 금속반응과 양적 관계에서 쓰는 툴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난도 문제 풀이까지 해서 거기서 에두 가지 툴, 기본 사용법만 좀 알아 놓으시면 그 우리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 이거보다 살짝 어렵다 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공부가 다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 전력질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준비만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수능특강 나왔던 문제들 좀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화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돼 있어. 킬러 문제도 어느 시간이 좀돼 있어 하는 친구들은 나 만점 또는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되는 친구들 시간이 좀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이전 교과서에서 아주 코어한 문제까지는 아니라 아니라 쳐도 전체 이연수 자료 주어졌을 때 각각 개수 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약간 더 깊게 공부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로.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평 9평 다 비슷한 건데요. 그, 킬러 말고 중킬러 쪽 같은 경우에서 그에서쌤이 계속 앞쪽에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좀 빨리 좀 단축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 묶어서 할게요. 첫, 첫 번째, 첫 페이지는요. 막 빨리 달리시면 안 돼. 실수하기가 너무 쉽거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한 친구들이 걸어 나와. 꽤 나오기 때문에 첫 페이지는 좀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아. 내가 차분하게 간다 쳐도 옆에 빨리 달리는 친구하고 시간 차이 1분도 채안날 거야. 오케이? 따라서 1페이지 내가 빨리 당겨봐야 오히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간다. 차분하게 가도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눈 똑바로 뜨시고. 어? 그거 하나하나 좀 제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내는 건 8번, 9번, 9번, 10번, 11번 그 번호부터 해서 3페이지까지 쫙 하고 달리셔야 됩니다. 물론 3페이지에서 하나 정도가 딱하고 걸리는 게 있거든 그 경우는 점프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처럼 마지막 페이지에 문제를 4개 넣어놨다는 이야기는 세 번째 페이지에 그렇게 힘을 많이 줬다는 건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2, 3페이지에선 내가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중킬러 쪽에서는 쫙 여기서 뽑아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농도 문제 있잖아요. 농도 문제 같은 경우를 제가 한 2분, 30초, 3분에 푸는 걸난 1분 내로 끊을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킬러 문제는 여기 나온 킬러가 이전에 뭐 평가원이나 수능 나왔던 것보다는 레벨이 조금 낮죠. 낮은데 그래도 킬러는 킬러만큼의 좀그 범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킬러는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뽑아낸다는 실제로 그렇게 쉬운 쉽지는 않고요. 킬러 이문항을 내가 조금 마지막 페이지가스 문제를 좀 풀려면 중킬러 쪽에서 시간을 좀 뽑아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의외로 되게 쉬워요. 중킬러 쪽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단원에서 우리가 몰수로 뭐 어렵게 나오니까 농도 잘 잡으시면. 이어서 4단원에 중화적정 쉽게 잡을 수가 있고. 그렇지? 빨리 갈 수가 있고. 그 여기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17번 문제겠죠. 그렇 중화적정. 그 다음에 이제 또 PH, POH 같은 경우에도 몰 농도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잡을 수있어 일단 이것만 해도 8점에서 9점이거든. 그리고 이제 2단원 넘어가게 되면 2단원 쪽에서는 전자비치하는 것들 머릿속에서 딱 보자마자 넘어갈게넘어갈게 수능 준비하는 학생이면 이 정도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 성질 따지는 거넌 X야 너는 넌 Y야 따지는 것도 셈이 주기적 성질 문제 풀이법 했잖아. 그대로 적용하시면 시간 많이 안 걸리실 거고 3단원의 분자 같은 경우 그냥 보면 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는 연습 좀 해놓으시면. 따라서 최소 6개, 많으면 7개까지 중킬러 2, 3페이지에서 우리가 싹을 다 담아낼 수가 있거든. 거기에서 시간만 딱 세이브를 해도 문제당 내가 2분씩, 1분씩 세이브해도 7분 정도를 내가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건은 2, 3페이지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글을 치고 들어가느냐. 올해 같은 경우가 6월 평가원 보시면 쌩 개인적으로는 뭐 2, 3페이지가 우리 그러니까 쌤 말고 우리 수업할 때 우리 친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쨌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2, 3 페이지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해 주는 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페이지. 그래서 어,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2, 3페이지 속도가 이게볼수 있도록 남은 기한 준비 좀 하시고 그치? 그리고 그 금속반응 내가 기본적인 거는 조금 챙겨놓고 가자 새로 나왔으니까 킬러요? 수능 첫날까지 가야죠 꾸준히 1페이지부터 갑시다 가벼운 거는 후딱후딱 설명할게요 1번 그 메테인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메테인? LNG죠 뭐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탄소화합물? 뭐 포괄적이네요. 탄소하고 쏘여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니은도 맞고. 다음에 발열반, 연소는 발열반응이다. 기본이잖아요, 그치? 이것도 맞죠? 그래서 고거 1번 문제. 특별히 볼게 없고. 다음에 2번 문제. 응, 음, 우리가 5번에서 6번이면 이주기 원소인데,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 증가. 그럼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잖아요. 그치? 원자반지름은 이쪽게 크니까. 그거를 실험으로 한번 해보 실험은 탐구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가설이 맨 마지막에 가설이 옳다 했으니까 원자반지름은 감소한다 해야 되겠죠. 그치? 아 어, 가로축이 유해했잖아거든요 그럼 원자번호 순서대로 하면 어, 유해했잖아 5번, 6번, 7번, 8번, 9번 순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X의 원자번호는 6번이고 그리고 가설이 옳기 때문에 기억은 반지름은 작아진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다음 갑니다. 수능하고 비슷하죠. 수능 작년 수능에서도 오른쪽 상단 페이지에 그래서 학생들이 껍질 개수 잘못 세 가지고 우수수 나간 것처럼 여기 3번 문제도 전자 개수 하나 못세 가지고 우수수 나가기도 하니까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W, 이죽인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산소고 3죽인데 가장 바깥 껍질 한개 있으니까 나트륨이고 바닥 상태에서 N은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3주이세 개니까 알루미늄이고 N은 한개 빠졌네. 3주이 17쪽 위험소. 그래서 정확하게 셋세에요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도 한명 있더라고. 우리 반에선. 못 봤다고. <웃음> 자, 키 기역. ㄱ은 어, 또 주의사항이 있죠. X하고 Z는 이온 결정인데 액체냐? 상태 좀 주의깊게 보시고. 전기전도성 있는 것 같죠? 다음에 Z하고 W는 비금속끼리 만났으니까 이온이 아니죠. 공유결합 물질이고. W하고 Y는요? W는 E-가 되고 어, Y는 3플러스 되니까 붙는 원자수는 3대2가 되겠지 요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쉽죠 첫 페이지는 양 쉬워요 실수만 안 하시면 돼 4번 화학 반응식 문제인 건데 어쨌든 간에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개수 맞추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원자수가 같다고 라 해서 우리가 맞추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쭉 써놓고 개수 넣으라 하든지 또는 화학 반응식 써놓고 빈칸 채우라 하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양쪽 관계 하나 집어넣든지 그런 식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또 피스톤 형태로 해서 맞춰놓은 거죠. 어찌 되었건원자수같다로 전체 개수가 어떤지 맞추시면 되잖아. 그럼 여기 원자수 B라고 써볼까? A 두 개니까 여기 2라고 쓰면 딱 맞고 B 원자 4개니까 여기에 2개니까 너 하나 있으면 되지. 따라서 아 개수비는 2대 1대 2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밀도비 물었는데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런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전체 기체의 질량은 같으니까 치워버리면 밀도는 부피의 반비례고 부피는 전체 기체 개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D1분의 D2는 부피로 따지면 V2분의 V1 몰수로 따지면 n2분의 n1이라 쓰시면 여기 몰수 2고 여기 몰수 3이니까. 그래서 2분의 3이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기본 아보가드로 법칙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묻는 것들. 다음 갑시다. 각 페이지마다 하나씩, 저 어려운 게그 페이지 레벨에 맞춰서 하나씩 화학은 좀 내놓는데, 1, 2, 3페이지까지는 보통 1, 2페이지는 오른쪽 하단에 좀 있어요. 여기 첫 페이지는 이제 5번 문제가 그런 건데 5번 문제는 실수하기 딱 쉽죠, 이것도. 3번도 실수, 5번도 실수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틀렸대. 플로린 비공유 몇 쌍? 세쌍 아, 공유해라, 하나 그래서 아, 3이고 1 빼서 2니까 너는 F2구나.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는 안 그랬겠지, 그렇지? 따라서 <웃음> 이건 분자당. 분자당 비공유하고 공유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좀 줄이도록. 그러면 간은 아, 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어, 뭐 있죠? 단일 결합되어 있는 거. 플로린. 그렇죠? 그런데 얘는 분자당 뭐 비공유 6개, 공유 1개니까 요 숫자 안 맞죠? 다음에 두 번째 이중 결합되어 있는 산소. 그럼 비공유 4개, 공유 2개니까 맞네요. 아, X는 O2구나. Y는 이게 얼마인지 안 나와서 모르겠고. 그렇지? 그럼 마지막 타로 가게 되면 여기 에는 Y, 아, X 산소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원자가 세개짜린 거야 그럼 원자 세개짜리는 형태가 중심 원자 하나에 이렇게 뭐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으면 원자 세개 그리고 양쪽 붙은 게 같은 종류면 원소 XY 두 종류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단일 단일도 가능하고 이중 이중도 가능하거든 근데 이중 이중 돼버리면 비공유사 공유사니까 요값 6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얘는 탈락 그러면 단은 누구지? 요 새끼네 OF2. 그치? OF2. 따라서, A 얼마죠? B 공유? 3, 8, 공유 이니까6다 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는 F2. 그러면 F2니까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 B 공유 6개, 공유 하나. 그래서 A는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지 A는 5다. 됐지?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아니죠. F2니까 단일결합. 니에는 틀렸고. 공유전자상수. 다는 애죠, 애. 둘. 그리고 가는 O2니까 둘. 그래서 같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1페이지 끝. 다음 갑니다. 전기분해. 여기 6번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는 음, 문제를 이렇게도 조금 파업하세요. 보세요. 애는 친절하게 뭐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극 나와 있거든요. A는 플러스 극이고 B는 마이너스 극.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 전기분해할 때 수소하고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생성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 주지 않아도 너 1이고 너 1인데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N은 더 많이 생겼을 거 아니야 따라서 A보다 B가 더 많으니까 너는 수소 수소니까 마이너스 극 이렇게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N은 친절하게 요 이게 플러스 극했으니까 산소일 거고 마이너스 극이니까 수소죠 N을 1로 두면 A1 산소보다 수소가 두배더 많이 생기니까 N은 2 따라서 N은 0.5 해서 잡으시면 은쭉 하고 달리시는 거 이제 6번인데, 여기까지 걸리는 문제, 시간상으로 걸리는 건 없잖아요. 그쵸? 실수할 만한 것들은 단두개 있어도. 기억. A는 산소다. 맞고요. 물을, 이거는 전기분해의 의의죠.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환영한다 이게 맞는 거고. 다음에 Y, E, X 0.5니까 4분의 1.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는 겁니다. 끝. 7번. 자, 동적평형에선. 온도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인데 처음에 물만 넣었거든? 그러면 응축 속도는 점점점 증가하겠죠. 수증기가 없다가 수증기가 점점 많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증발, 하나는 응축인데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 점점 이 값이 작아졌대요. 응축이 증가잖아 따라서 B가 응축이면 커져야 되거든? 그런데 작아졌으니까 A가 응축 속도. 그럼 B가 증발 속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T2일 때 동적평형이니까 이 e 속도가 같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증발 이 e, 응축 이라고 쓰면 증발은 죄다 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E? 뭐 평형이니까 여기도 2겠죠 여기는 응축이 점점 커져야 되니까 1 e 쓰면 은다 끝나겠네. 그럼 기억뭐 1보다 큰거 확실하고요. B는 어, 증발이죠. 요거 틀렸고 Y하고 Z는 같다는 게 되죠. 이것도 뭐, 숫자 한번 써봤어요. 혹시나 실수하지, 않 실수할까봐. 실수하지 않도록. 뭐, 쓰든 안 쓰든 그렇게 시간 차이는 없을 테니까. 7번도 그냥 휙 하고 달릴 수가 있고. 다음. 8번. 분자구조. 분자구조도 여러분들, 뭐딱 봐서 WX3가 NF3라는 걸 많이 풀면 알겠지만, 이 페이지는 이런 형태로 나와도, 3, 4페이지로 나오게 되면은, 해, 저, 누구지? 하고 찍기가 좀 불편하게 나온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계속 그리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그리는 건 쉽잖아요. W가 중심이고 X 세개 잡았고 옥텟 만족해야 되니까 B공열 세사씩딱 때려놓고 하면 은 W는 질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그런데 모두 2주기인데 옥텟 만족하면 CNOF인데 전기음성도는 1로 갈수록 증가하지? 그럼 Y는 W보다 좀더 왼쪽에 있다는 거니까 옥텟 만족하면서 왼쪽에 있는 거 탄소. 즉, 이 녀석이 NOF, n f 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있죠? 음, FCN일 수도 있거든. 그걸 이걸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아, Y가 탄소니까 N은 Y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W는 손 3개 잡았고, 그 다음에 X는 손, 아, 그래서 X가 플로린이구나. 요거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Y탄소가 있으니까 Y 중심에서 X 플로린 두개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Z인데, 어, 손네개 잡으려면 이렇게 두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옥텟 만족하려면 네쌍 되도록 해서 그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Z는 산소. 그래서 이제 다 그렸으니까 이제 바로 풀면 기억보기 극성분자 뭐 있어. 중심에 비공유 있으면 극성. 주변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혼합되어 있으면 극성. 이렇게 했잖아. 그치? 따라서 기역 급성분자 있으니까 맞죠 다음에 YZX2 여기에서 X는 X가 플로린 전기염성도 1등 무조건 음전아 맞죠 다음에 디거 결합각은 애는 180도잖아요 무조건 애보다 애가 더 크잖아요 그치? 따라서 애가 애보다 클 리가 없죠 땡 그래서 답은 기역하고 니은 8번까지 우리가 휭 하고 왔죠 그치? 다음 갑니다 이잘 오다가, 9번에서, 어, 멋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금속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친구들은, 어, 이게 했을 텐데, 아예 손 놓은 친구들은, 어, 어쨌든 이게 수능 전에 평가원에서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음, 이제, 요 정도 풀 정도만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참고로 금속 반응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문제 푸는 풀을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화학반응할 때 보존되는 법칙이 세 가지잖아. 일단 원자수가 같으니까 뭘수 원자수 일정.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뭐지? 질량 보존. 세 번째는 그렇지, 전화량 보존. 따라서 반응 전과 후에 전화량이 일치한다는 거. 그게 전화량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우리 금속을, 여기 문제 보시면 금속 반응의 특징은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 안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양이온만 맞춰주시면 돼요. 양이온만. 따라서 양이온의 전해량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여기에서 이제 좀 심한 문제로 가게 되면 뭐좀 다른 툴이, 요걸 변형면 툴이 한 개도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 두 번째. 두 번째는 양이온 되기 쉬운 수. 양이온 누가 좀더 되기 쉬운 수 있냐? 양이온 되기 쉬운 순서 산화되기 쉬운 순서죠 그럼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뭐 금속 A가 있고 B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 A를 넣었다 치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랬더니 반응을 했다 반응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색깔이 변했어 어, 변했네 반응한 거고 밀도가 변했어 수용액에 변했네 반응한 거고 그치? 이온의 개수가 변했어 어, 변했네 반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반응한 거고 그 경우에는 금속이 이온보다 양이온이 잘 된다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온이 더 세, 오케이? 반응하면 금속이 더 양이온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요두 번째 요거에도 요것도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양이온 되기 쉬운 순서의 이해라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지 좀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푸는데 좀 편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요거까지 가면또 이제 문제가 중급으로 올라가는데, 중상급으로 해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 그런데 요 문제는요, 수특이 나온 것도 그렇고, 요두 개만 하면 다 풀려요, 웬만한 것들. 두 가지만 하시면. 그래서 여기 1번, 2번 가지고 문제를 풀면 1번부터 적용해볼까? 같다니까요. 양이온의 전화량이? 에 금속이니까 전화량 빵이잖아에 얼마니? 애는 1로 가면 3, 2, 6, 6이에요. 그럼 애도 6대야 되는데 2a니까 그렇지 이걸로 a는 3이다 요거 하나 뽑아내는 거고. 애도 같다니까. 애는 빵이니까 얼마야? 3m. 여기는 1 곱하기 m이니까 m. 3, 2, 6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러쓱 넘어가면 M은 얼마 나와? 3 나오는 거잖아요. 그 그치? 끝이죠 뭐. 그리고 반응했으니까 누가 더 세? Z가? 응 Z가 X보다 더 세. 여기 Y 넣었는데 변했잖아. Z가 이온 됐잖아. 누가 더 세? 어 Z가 Y보다 더 세. 산화가 잘 돼. 그러면 기억 A는 3이다. 됐고. ㄴ, M은 3이니까 d 는 틀렸고. 가하나에서 Z는 전부 다 양이온 됐으니까 산화 됐죠. 그러니까 무슨 죄? 환원 인제. 틀렸죠. 일단 기억이죠. 문제는 되게 쉽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나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본인 역량에 따라서 각 역량 따라서 그만큼은 준비를 남은 기간 동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예 십. 각 페이지마다 그나마 조금 있는 게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10번이죠. 뭐 그냥 따시면 되는데 2, 3주기. 제한 조건 있죠? 2, 3주기. 2, 3주기면 밑에 있는 게 S오비탈인데 2, 3주기인데 S오비탈 전자수 2주기는 최소 3. 3주기까지 가면 최대 2, 2, 2에서 6개. 그러니까 S오비탈 전자수의 범위가 3개에서 6개 사이라는 걸 우리가 뽑아내셔야지 이비를칠 e, 수가 있어. 그러면 N는 은그렇 6개짜리고 N도 6개짜리고 N은 두배 시킬 수 없잖아 4개짜리고 N은 3 아니면 6. 그리고 홀전자 쓰면 1, 빵, 1, 2, 3, 2, 1, 빵에서 위치 잡으면 이렇게 끊을게요. 이게 S오비탈. S오비탈 전자 하나, N은 두개니까 그렇지 이렇게 끊을까요? 쫙. 여기서부터는 A부터 A까지는 S오비탈 전자수가 다 같잖아요. 짝수로. 그렇지? 2주기면 넷, 3주기면 6. 그럼 거기에서 W하고 X는 3주기 원소입니다. S오비탈 전자 6개니까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전기음성도가 W가 더 크니까 W를 오른쪽으로 배치시키면 되는 거고 Y는 2주기 원소예요. 자, 그런데 Y하고 Z가 여기 두 번째 줄에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Z는 짠 3개. 그럼 S 오비탈, 요 위치겠네. 세 개. 됐죠? 1S, 2S에서. 그렇지 그러면 Y는 홀전자 1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요 위치면 전기염성도 1이잖아. 근데 전기염성도가 Y가 1등이 아니잖아. 따라서 Y는 요 위치. 됐죠? 그럼 이제 W는, 자, S 오비탈 전자 6개면 요 위치엔 없어야 되거든. 다이 위치거든. 홀전자 1, 1이거든. 그런데 전기염성도가 W가 더 크다 했으니까 W를 오른쪽으로 배치 그리고 X를 그 다음에 배치시키면 끝나는 곳이 뭐고 됐죠? 예. 네. 아, 그래서 기억 W는 c l 이다 맞고 X, Y는 같은 족이다가 맞고 제1분의 제2, 1쪽을 이길 수가 없죠. 내가 무조건 1등이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까지 봤지만 10번, 샘이 얘기한 대로 거의 8번, 9번, 10번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요. 여기에서 10번 문제 속도감 있게 푼다? 당연히 뭐 10번 좀 달려주셔야 되고, 8번도 휙 하고 달려야 되고, 그렇죠 9번은 뭐 패스할게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뭐 여기 9번, 8번이나 10번은 한 등급이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끼리에는 달리든 말든 큰 시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음. 세 번째 페이지부터가 중요하죠. 다음. 세 번째 페이지 11번인데, 11번은 양자수하고 전자배치 관계 잖아요. 양자수하고 전자배치는 계속 신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참고를 좀해 놓으셔야 되고 신유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한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달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야 빨리 달려야지 보다도 어, 어, 어, 이게 뭐지? 이거 어, 좀 복잡하겠는데 살짝? 그러면 차분하게 가는 게 좋아요. 다른 문제에서 내가 시간을 뽑아내시면 되거든. 너무 성급하게 수능에서 문제 풀지 마시라고. 첫 번째는 2주기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바로 앞에 10번 문제였나? 걔도 2, 3주기니까 범위 잡았고 애도 2주기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주기 원소래요. 2주기. 그런데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이 가장 큰 거. 2주기니까, 대충 x, y, z 위치 좀 잡아줄 건데, 요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 요 라인에. 근데 기억이 뭐냐 하면, 오비탈 중주양자 수가 가장 큰 거? 아유, 뭐 있겠어. 2주기니까, es하고 ep인 거지. 따라서 es하고 ep에 들어있는 전자수 쓴 거예요. 다음에 ᄂ은 뭐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더하기 l. n은 n 더하기 l. 얼마죠? 이거, n 더하기 l, 3이잖아. 그럼 그게 가장 큰 오비탈? 뭐, 만약에 애가 2s로 전자 끝나는 녀석이면 2s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2p, EP, 3 p 까지 갔다? 그럼 2p로 끝나는 거지, 뭐. 맞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에는 두개 합친 값이고, 애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거 이해하는 거야. 애 여기 있는 값은 두개 합친 값이고, 애는 이거 아니면 이거. 그것만,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처음 봤을 때는 그럼 이것만 이해되면, 이주기니까 두 번째 껍질 전자수거든. 그럼 전자수는 최소, 리튬은 세 개, 그 다음에 네오는 열 개잖아요. 그럼 전자수는 맥시멈 10인데 B 1대 2대 4니까 1개, 2개, 4개 또는 2개, 4개, 8개 또는 어 3배 시키면 여기서 안 되겠네 범위 벗어나니까 따라서 N은 1개 또는 2개라는 거 그럼 일단 숫자 쓰여 있으니까 1개부터 가면 아너 ES1이야 ES1 전자 여기 1개 넣은 거야 오케이 X 그럼 X는 이 위치가 되는 거고 Y는 전자 2개, e s 2, 그럼 Y는 요 위치가 되고 그러면 둘다 여기에 전자 있으니까 X는 그 S의 전자가 하나고 여기는 둘 돼야 돼서 1대 1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여기서는 틀려버리네. 따라서 X, Y는 요 위치가 아니야. 즉, N은 1이 아니고 2고, 2가 아니고 4고, 4가 아니고, 2배죠? 어, 8인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두개니까 X가 요 위치. Y는 하나, 둘, 셋, 넷. Y는 요 위치. Z는 여덟 개잖아 둘, 둘, 둘, 둘 해서 Z는 내온 위치. 다 잡은 겁니다. 끝났죠. Z는 18쪽 원소다. 맞고. 홀전자 수 1, 빵. X는 빵이고. 애도 빵이니까 니은도 맞죠. 다음에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X는 하나, 둘이고. 이거 놓치지 마. 하나, 둘. Y는 하나 둘셋네 개니까 Y가 X의 두 배보다 두배 다가 맞죠 전부 다 맞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음. 어 요거 요거 요거 합친 값이고 O와 야 요걸 이해하는 게요 워딩 보고 이걸 이해하는 게 조금 낯설 수가 있고 저걸 이해하시면 음, 배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전자계수 범위 잡으시고 달리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땐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문제 잘못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아 그래서 무슨 노비탈하고 무슨 노비탈 전자계수 합이구나 이런 것들좀 따져주기를 바랍니다. 실제 수능 예산 12번 스피드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12번 달리셔야죠. 뭘 농도 몰롱도 나왔으면, 뭘 농도에 부피 곱하면 볼수 나오잖아? 쓰시면 되죠. 100A. B로 표현되어 있네? 전체 부피 200mm니까 200B. 그렇죠또 100mm 넣었으니까 300. 300 곱하기 이 녀석이니까, 아, 200B. 그러니까 물 집어넣은 거죠, 물.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뭘 농도 A 아니면, 어, 3A 아니면 5A겠죠, 뭐. 그 음. 그 다음에 100mm 넣었더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인데 몰농도가 A 있고 3A 있고 5A가 있거든. 그리고 주어진 게 X의 질량 비가2대 3이라 돼 있어. 나, 다, 가. 2대 3. 오케이? 어, X의 양이 2대 3인 거거든. 2대 3. 그러면 여기가 200B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200B니까 2 e 하시면 여기는 3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똑같이 2되고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누구냐에 따라서 요 비를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요거는 쌤이, 어, 2대3 가지고 거꾸로 갈 수도 있지만, 실제 수능 시험장이면 선택이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그럴 때 쌤이 뭐라고 했어? 시험장이면. 그렇죠. 분석해서 이렇게 푸는 건 나중에 그 이걸 다시 해설하는 샘들 몫인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찍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3이라고 찍는 거예요. 3몰농도. 애를 5몰농도로 찍으면 되지. 그럼 봐봐. 똑같이 100ml, 100ml 넣었으니까 숫자 좀 작겠을까? 여기에 용질이 1 있으면 3 넣었으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몰농도니까 5, 5개 넣었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4고 n 는 9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b 가 2대 3이냐? 그런데 2대 3이 아니고 4대 9니까 안 맞잖아. 아 이게 3a, 5a가 아니구나. 3a, 5a가 아니고 여기가 5a고 여기가 3a구나. 이거 찾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 그치? 따라서 부피는 같은데 농도가 5배니까 1. 이게, 계속 용질이 한 개면, 용질 다섯 개 넣어서 여섯 개, 6개, 여기가 여섯 개가 되고, 그러면 물 넣었으니까 여전히 여섯 개고, 거기에 3A 몰롱도 100이니까, 어, 용질 세개 들어갔다 치면 9대고, 따라서 용질의 몰수비는 2대3. 조건 맞죠? 대체? 따라서, D 것은 3A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100A를 1로 적었으니까, N은 6은? 600A가 되겠죠. 600A가 200B. 그래서 B는 3A다. 그래서 B는 3A. 그리고 이것은 3A 몰농도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용질만 잘 계산하시면 되죠. 농도 문제. 됐죠. 12번, 그냥 가볍게 푸는 거. 13번. 13번 도 쉽죠. 이전 보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주어지지만. 여기서는 이거 안 주워졌잖아.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거든. 결국 산화된 건 M인 거고 환원된 건 질소니까. 그러면 M은 0에서 X플러스로 산화수가 얼마 변했어? X 변했고. 그다음에 질소는 NO3니까 A5고 산화수 계산은 빨라야 돼요. 그다음에 N은 플러스 4니까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1. 그래서 1 변했잖아. 1 줄었죠. 그때 이들의 반응 몰수비가 그때 워딩 주의해요 N은 산화됐으니까 무슨 죄? 환원죄 그래서 환원죄가 1 그리고 N은 환원됐으니까 무슨 죄? 산화재산화재니까 산하제. 얼마? 2 그래서 요 값이 같아야 된다로 X 구하는 거죠 뭐더 있어 따라서 X 얼마 나오지? 2 e 나오지 X 2 구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반응 몰수비가 N 하나면 N은 두개 있어야 되니까 2 e 쓰시고, 그렇죠? 산소 원자 6개지? 여기 4개 네 있으니까 여기 2개 있으면 되겠네. 그럼이 2, 2, 수소 4개에서 계수 금방 맞추죠. 됐죠? 그럼 두 번째 Y는요. 어, 2가 아니고 1몰 몇 배? 2분의 1배. 그러면 생성된 물의 몰수도 몇 배? 2분의 1배. 그래서 Y는 1, 합쳐서 3. 됐지? 이것도 휭 하고 달리셔야 되고. 14번 갑니다. 자 동의 원소 문제는요. 음, 유형이 한세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계산하는 것들은 이런 거 있죠. 35CL, 37CL 막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각 분자마다 양성자는 몇 개, 중성자는 몇 개, 분자당. 그래서 그거 쓰는 위치를 왼쪽 오른쪽에 쓸까 위아래 쓸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Okay? 안, 안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거 쓰다가 시간 다, 보내, 다 보내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처럼어 그럼 질량수 안 나와 있고 그냥 B라고만 쓴 거야 그냥 저기에 쓴 B에는 어뭐 뭐지? 10자리도 있고 11자리도 있다 이거죠 그때는 뭐 쓰지? 평균 그래서 뭐 양성자는 다 같으니까 평균 중성자 수 그리고 평균 질량수 이런 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 오케이 okay? 평균 계산하는 건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뭐 11.3리터 1몰이 22.6리터니까 11.3리터는 2분의 1몰이겠구나 했을 거고 밀도 왜 줬을까요? 그치? 몰수하는데 품자량 구하려면 질량 하나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질량을 밀도 가지고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밀도하고 포피 곱하면 질량 나오니까 곱해버려 얼마 나와? 33.9g 떨어지는 거지 뭐 그치? 그러면 2분의 1몰이 33.9니까 품자량 나오겠네 2곱해버리면 되니까 66 아니구나 67, 67.8. 그게 Bf3의 분자량. 그런데 이 녀석의 분자량은 플로오린과 붕소의 합이잖아. 그럼 플로오린 분자량 19니까 19에다가 곱하기 3하면 F3의 개 분자량 나오죠? 39.27, 예, 네, 57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57 빼면 10.8. 이 녀석이 바로 뭐? 그렇죠? B의 평균 분자량. 그런데 우리가 네분다 알잖아요. 10짜리가 있고 11짜리 있는데 평균이 10.8 나왔어. 그럼 이 차이는 얼마? 0.8? 그게 상대방의 비율. 그다음에 이 차이는 얼마? 0.2? 어, 그게 상대방의 비율. 이건 뭐다 아는 거잖아. 따라서 10하고 11짜리는 비율이 1대 4로 있다는 거. 그래서 1대 4로 있다는 거. 요거 나오는 거고. ㄴ 보기인 이거죠. B의 평균 문자량은 10.8이다. 디귿보기, 중성자, 평균 계산하면 된다 했잖아. 그럼 계산하면 전체 몰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놓치지 마세요. 2분의 1 빼놓고 숫자 쓴 겁니다. 가에 있는 거 물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 붕소부터 평균 잡을까요? 그런데 붕소, 질량 수1 0자리는 원자량이 5고요. 아 원자량이 된다. 중성자가 5개고 질량수 1 1일짜리는 중성자가 6개인데 이두 개가 똑같이 1대 4, 0.2대 0.8의 비율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되죠. 똑같겠네. 0.8만큼 더 가면 되니까. 따라서 봉소의 평균, 그렇지. 중성자 개수는 5.8, 하나 있으니까 5.8. 플로우린, 원자번호 9번인데 질량수 1구니까 10이잖아. 그럼 플로우린 세개니까 30. 따라서 35.8 써놓고 앞에 2분의 1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2안 나눴으니까 땡. 그 답은 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참? 쉽죠? 아직까지 특별히 걸리는 거 없죠. 15번. 자, 15번 더 휙휙휙 갈리셔야 되는데, 음, 2, 3주기 바닥 상태 먼저 ABC 위치 잡는 거예요. 1s, 2s, 다음에 2p, 띵띵띵, 다음에 3s, 3p, 위치 잡자고요. ln-l이 1인 거는, 음, 뭐 있죠? 음, 드레인 전자수 1s도 있고요. 다음에 2p가 있죠. 다음에 요 값이 2 나오는 건 2s 있고요. 그 다음에 3p가 있죠. 바닥 상태니까, A 채우고, A 채우고, A 채우고, A 채우는 순서로 가시면 되겠네. 그렇지 그런데 A는 여기에 전자 6개래. 그러면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거 했을 테니까 여기 두개 여기 네개면 되는 거네그렇지 2P에 전자 네개 하나, 둘, 셋, 넷. A 위치 잡았고 그럼 A가 여기니까 이 3P에는 전자가 없고요. 2S에만 전자가 두개가 있죠. 그래서 X는 2. E. 그지 X2니까 요 값도 2. E. 그러면 B는 1S에는 전자가 2개 있는 거야. 그런데 2 p 에는 없어. 아, 그럼 B는 요둘 중에 하나. 2, 3주기니까. 그렇지 그런데 2S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2S에 전자 2개니까 B는 그렇지, 요 위치. 잡았죠? C는 2X니까 4네요. 아, 여덟 개니까, 여기 두 개, 여기 여섯 개다 채웠어요. 2 p 까지는다 채웠습니다, C는. 오케이? 그리고 ES, 어, 전체 네 개니까, 여기에 두 개고, 3P에 두개 있다는 거네요. 3P에 두 개. 하나, 둘, 요 위치가 C. 요거 잡으시면 끝나죠. 분필 좀갈고요 응.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BC 위치만 잡으시면, 뭐, 문제 다 풀었네. X는 이게 다 기억됐고, A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더하기 l, 2, 1. 그러니까 우리가 S오비탈은 l이 0이고 얘도 0이니까 절대로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되려면 n은 P오비탈이고 P오비탈은 부양자수 1인데 여기에 1 되려면 자기양자수 0. 자기양자수 0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는 각각마다 전자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자는 당연히 있겠지. 그게 니은보기. 네 디귿. 원작과선자수는 B, C는 같은 쪽이 아니죠. 그래서 갔다가 땡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뭐 니은이죠. 이것도 쉽죠. 16번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네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세번째 페이지에서도 하단, 오른쪽에 15, 16에서 뭐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탁 걸리는 게 없네요. 16번도 우리가 작년에 막 나와가지고 막, 그, 풀던 유형이잖아. 다만, 작년에는 몰농도가 나왔지만 얘는 몰농도 안 나왔거든요. 몰농도 잡아주면 되죠, 뭐. 수소이온의 몰농도. 몇대 몇인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몰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몰수니까, 그러면 밑에 거보다 위에 걸로 갈까요? 몰수는 몇배 됐어? 50배. 부피는 몇배 됐지? 2분의 1배. 따라서 몇 배? 100배 지요 100배. 따라서 몰 농도 B는 1대 110의 제곱이다. 몰 농도 B. 몰 농도 B가 왜 중요하냐? A보다 A가 몰 농도가 10의 제곱이면 P값은 마이너스 록을 취한 거니까 2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p 값은 2를 빼면 돼. 그런데, 애도 수소이온이고, 요거, 애도 수소이온이잖아. 이거. 그렇지 아, 따라서 여기 두개 pH가 2 e 차이 난다는 거야. 여기서 2 e 빼면 애고, 여기서 2 e 더하면 애고, x 더하기 2 e 되는 거죠. 그럼, 이두개 합이 14 나오면 되니까. 3x는 12, x는 얼마? 3x는 1 2니까 쓸까? x는 4 떨어지죠. 그래서 너는 4. 합쳐서 14니까 너는 10. 2x구나. 8. 에는 6. 그래서 요거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요거 한 개만 더 있는 것 뿐이죠, 뭐. 그렇그다 풀었죠. 기억. x는 5가 아니고 4고. 가하고 나가 수소이온 농도가 더 진하니까 계속 둘다 산성이 맞고 티급보기 몰수가 몇 배냐 나보다 가가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몰 농도가 몇 배인지 부피가 몇 배인지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수소이온이고 가는 OH니까 몰 농도 몇 배지? 1 0의 마이너스 6승 1 0의 마이너스 10승 됐으니까1 0의 마이너스 4승배 농도는 부피는 200이 100 됐으니까 2분의 1 0.5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a 보다는 크죠. 그 그러니까 이것도 땡. 그 답은 리언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특별히 걸리는 건뭐할 만하지 않 막장갑니다. 맛이 막장. 여기 1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3페이지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좋아졌죠? 어, 몇 번씩 반복해서 풀이 흔적을 줄이는 훈련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17번 문제도 구질구질하게 안 쓰고 이 정도로 풀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시간을 확 줄여주셔야 돼. 앞쪽에서 우리가 그세 번째 페이지가 다 시간 압축이거든. 11번 문제 이거 하나 빼고 12, 13, 14, 15, 16 전부 다쫙 하고 뽑아내서 달려야 되는 거.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17번이 그런 문제예요. 17번. 오케이? 어. 자, 17번 보시면 밀도가 D인데 10ml 넣었대요. 와 그럼 이걸 통해서 뭐할수 있죠? 10dg이구나. 그렇지요거 하나.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 아세트산이 있는데 야, 항상 똑같듯이 물 넣어서 100ml만 들고 그거를 일부만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중 하나가 이거죠. 자 과연 이렇게 가면 1 2 0 됐으니까 몇 배? 5분의 1배. 이렇게 가면 5배. 아 이렇게 가면 용질의 양이 5분의 1배. 이렇게 올리면 다섯 배 따라서 여기 용질이 1 있으면 여기는 용질이 5. 여기가 용질이 10이 있으면 여기는 용질이 2. 그 관계를 여기서 꼭 요거는 체크 좀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아세트산이 있는데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0.25몰농도를 A미리까지 넣으니까 끝났대요. 0.25는 4분의 1몰농도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OH와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 H의 개수가 같다. 그게 중화 적정이잖아이 꼴로는 놓 그럼 지금부터 세미식을 쓸 건데 요 식을 한 방에 쓸수 있느냐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예. 4분의 1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4분의 1a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지 정확하게 몰이야 미리몰이야 미리몰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올라가자고요. 이렇게 몇 배? 다섯 배 시키면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나오잖아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5를 하시면 여기까지가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죠. 아, 나구나, 나, 나, 나, 나. 음, 몰수죠, 미리몰로 했을 때. 그치? 근데 질문은 이거거든. x 구 아래 현재 10dg인데 10dg이 아니고 1g에 있는 질량을 g 단위로 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게 몰수니까 질량으로 바꾸려면 화학식량 곱해줘야 되잖아, 60. 그치? 그리고 렇지그 이렇게만 곱하면 미리그램 나오니까 미리 처리해줘야 되잖아 1000분의 1 그럼 여기까지 하면 10D그램에 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그램 단위로 나오는 거야 질문은 10D그램이 아니고 1그램 10D그램이 아니고 1그램 몇배 10D분의 1배 따라서 애도 10D분의 1배를 해주시면 끝 그러니까 문제 쭉 보시고 음, 이렇구나 하고 요거한 줄에서 답뽑아내는그훈련좀 해놓으세요 농도, 중화작정 등등 문제는 계산해야죠. 슥 지워지고, 슥 지워지고 그 다음에 슥 지워지고 N은 200 떨어지고 그 다음에 N은 2되고 N은 3되고 그럼 남아 있는 게 2, 2 밑에는 400 D도 살아있네? D 위에는 A 살고 3 살았으니까 3A 그래서 답은 400D분의 3A다 이 이렇게 보시면 답 나오죠. 그래서 여기 17번 문제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전혀 아니니까. 18번 갑니다. 여기 18번 문제도 우리 n 제할때쌤이 이거 설명한 게 있는데. 그렇죠? 엔제 할때 문제 풀 때도. 그러니까 이건 안 봐도 돼요. D1, D2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결판을 봐야 되는데 X만 넣었더니 단위 부피당 원자수가 오고 두 개를 1대 4의 질량비로 섞었더니 사가 나왔다는 거야. 이 워딩이 뭐냐. 우리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같은 경우에는 아너 원자수가 몇대 몇이야? 그러면 질량이 같아 해가지고 분자량 구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단위 부피당 오, 선 같은 문제 있잖아 이거. 뭐였어? 부피가 분자수. <웃음> 즉 이게 바로 뭐지? 분, 분자수 하나당 전체 원자수잖아 분자수당 원자수 봐봐 봐 이제 X2Y가 있어 에 분자당 원자수 분자 하나 있으면 분자 하나당 원자수 몇 개야? 3인 거지 그게 분자당 원자수 XY가 있어 에 하나 있대 그럼 애는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야? 분자 하나인데 1 곱하기 2에서 원자 2개 분자당 원자수 2개 근데 내가 이 2개를 섞었어 그러면 분자당 원자수는 분자 몇 개야? 2분의 원자 여기 1 곱하기 3, 1 곱하기 2잖아. 이렇게 풀면 분자당 원자수잖아. 근데 이거 많이 보던 식이네. 밑에는 뭐야? 분자 전체 개수, 위에는 전체 원자수, 전체 원자수를 분자 전체 개수로 바꿔 나눴잖아. 그래 평균값이지 이 자체가 얘기했잖아 따라서 이게 n 는 원자수 다섯 개 짜리거든 분자당 원자수가 다섯 개 그냥 오쓰면돼 x는 다섯 개 짜리니까 까이네 이렇게 근데 혼합해서 혼합했을 때에는 그럼 이게 평균 분자당 평균 원자수 분자당 오케이 그럼 봐요 x는 다섯 개 짜리고 y는 네개 짜리인데 요래요래 요래 섞었더니, 분자당 평, 아 Y는, 아, 리세개짜리인데 요래요래 섞었더니, 평균이 네 개가 나왔다는 거야, 네 개가. X는 원자가 다섯 개 짜리고, 분자당 Y는 다섯, 세개짜리인데두 개를 섞었더니, 네개 나왔대. 딱 가운데 값이래. 다섯 개와 세 개의 가운데 값. 요 차이와 요 차이가 바로 상대방 개수비라고, 오케이? 네 분에서 동의 원수 할때 했었잖아, 그치? 뭐야, 바로? 두 개가. 같은 몰수 있다. 이제 계산 들어갈게요. 따라서 너 하나면 너 하나 있다는 거지, 뭐. 그럼 w 가나한 개니까 3 w 그3세 개인 거고. 그러면 이제 다끊어놨보 있어요? X의 분자량? 3 개가 3W니까 1. Y? 한 개가 4W니까 4. 곱하기. 밀도? 위에는 D2죠? D2. 전체 개수는 1 더하기 1. 2분의 질량은 5 t 1은 전체 개수 3인데 질량은 3요거 1이네요 그럼 계산 들어가면 2, 2, 2, 5 10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28번은 요거요거 요거 평균 분자당 평균 원자수 그래서 두개내분해버리면몇대 몇으로 있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렇지? 28번이죠 다음 갑니다 19번 자, 산 하나, 염기 하나인데, 이 문제는 특징이요. 음, A가 첫 번째 봤을 때 2가가 없으니까, 아 좋다 하고 문제 풀 건데,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이겠죠. 근데 A가 BR-인지, K 플러스인지를 모르는 거야. 오케이? 이게 2가가 섞여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이거는. 1가라서 좀 편하게 가는데. 여튼. 일단 0mm 넣었으니까 자료 내가 조금 보기 쉽게 처리 좀 합시다. ,잉?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인데 동일한 용액에서 몰 농도비가 1대1대이면 몰 수비도 1대1대이죠. 그럼 반 양이온, 반 음이온 나누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N은 하나, 네 개, 4개, 하나, 네 개로 묶을 수 있고 N은 완, 완, 완, 세 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묶었다는 건 뭐?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전화의 종류가 반대다. 됐죠? A는 일단 놔두고요. 모르겠어. 찍지 마시고. 근데 가는 산성이다. 현재 주어진 자료를 좀 보기 좋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가가 산성이면 누가 없지? 아 여기는 OH가 없어. 치우시고. 그러면 음이오는 CL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CL 두 개? 나머지는 한 개, 한 개. 아,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면 0.5개. 그런데 0.5개 나오는 게좀 보기 싫으니까 얘를 전부 다 B는 어차피 깔 거니까요. 두 배에서 까버릴게요. 그래서 CL은 네 개. 여기도 4개, 15mm니까 6개, 나머지는 2개, 2개니까 NA 2개, H도 여긴 2개, NA는 넣어준 양의 비리니까 1개, 여기는 2개 이렇게 되죠. 나에서 이 녀석의 존재를 알수 있냐? 근데 만약에 이게 4.14.1이거든? 4일, 양이온 두 종류, 음이온 두 종류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보자고.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4.1로 나왔대. 음이온 두 종류잖아. 그럼 양이온도 두 종류 돼야 되거든. 그런데 O H가 있으니까 이때 H가 없어야 되거든. 그럼 남아 있는 양이온은 두 종류 돼야 되니까 Na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무조건 있어야 돼. O H 있으니까 H 는 아니잖아. 그럼 이 A는 누가 되는 거지? 그렇지 K 플러스. 그래서 ABR 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K 플러스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4, 1이 애가 1이기 때문에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내가 맞추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점프하는 거죠. 그럼 점프하시고 그럼 다루고가게 되면 다해서 그걸 할수 있거든요. 왜? 3대 1인데 이렇게가 3대 1이잖아. 아, 너 6개고 나머지는 죄다 2개짜리인데 이 6개가 CL-거든. 뭐예요? 아, 음이온은 CL 마이너스 밖에는 없다. 나머지 OH 음이온은 없어야 된다. 이쪽 자리에 음이온 쓰니까 애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A가 BR 마이너스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A는 HBR이 아닌 거야. K 플러스인 거야. A는 K 플러스다. 이걸로 찾을 수 있지. 따라서 아너 K 플러스야? 음, 두 개. 자 그럼 둘둘둘리니까 여기도 H는 두개 잡으시고 그럼 부피의 비례니까 여기는 4개 됐죠? 그럼 양이온이 전체 5플러스 그럼 음이온도 5-돼야 되니까 OH 여기 1개 그럼 OH 있으니까 어, 여기는 H가 없죠. OH, OH니까 여기도 없애 놓을게요. 어? 됐지? 그럼 이 자료에서 끝인 거예요. 일과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온 개수 나오게 되면 종류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전화량 보전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비가 가지고 적절한 숫자 하나 때려놓고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비례관계에해서보시면 대충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질문은 나를 5mm만 덜었대 나는 전체 부피가 25mm거든 다도 5mm만 덜었대 나는 전체 부피가 30mm거든 그랬을 때 NA 플러스와 H 플러스의 몰롱도 구하는 게 아니고 비 구하는 거예요 비 섞었을 때 비. 뭐 동일한 용의니까 몰 농도비나 몰수비나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NA부터 가게 되면 음, N은 5분의 1배죠? N은 6분의 1배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NA 한개 있는데 5분의 1하면 5분의 1 NA끼리는 더하면 되잖아? 밑에는 NA 두 개니까 음, 6분의 1 그러면 3분의 1 n a 개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H인데 음, 위에는 OH가 한개 있네요 한개 5분의 1이니까 어, 5분의 1 H와 H는 빼줘야죠, 그렇 밑에는 H가 두 개네요. 그럼 6, 6으로 나눠 버리면 3분의 1 절대값이 없어 버리면 되죠, 뭐, 그렇 그럼 위 아래 15곱해 버리면 밑에는 8 떨어지고 어, 5, 3이니까 2 떨어지네요. 따라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뭐 중합하는 킬러 역대로 나왔던 것들 중에선 가장 쉽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19번입니다. 풀만 하죠. 20번 그나마 여기 나온 모의고사 중에서 20번이 음, 가장 뭐 그나마 좀힘들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에서는 우리가 변화량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변화량이 규칙성 보는 게 화학반응식이니까 이거는 질량비니까 b가 얼마씩 변했는지 a가 얼마씩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런데 7이 6.7로 0.3 변했고 애가 이걸로 0.6 변한 건 알아. 따라서 요 구간과 이 구간의 변화의 비는 1대2. 그치? 요것 때 요것 때 요거, 요거, 요거 전체하면 변화의 비가 1대2대3. 응? 그럼 그거에 따라서 a하고 b도 반응물이니까 요거하고 요것 요거 때 요거의 b의 변화비가 1대2. a도 당연히 요 차이 요 차이가 1대2 나야 되겠죠. 요게 만약에 숫자가 내가 좀 화투는 그런 경우 꽤 있는데, 보기 좋게 좀 만질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8, 7인데요. 애는 뭐6이고요 애는 6이고요그 다음에 2죠. 애는 어, 2고요그 다음에 위에는 4고요 그래서 애가 뭐 1이 나오고 애가 2가 나왔어. 그런 식으로 숫자를 쫙막 쳐서 8, 7도 그 애를 6 6두고 2, 4 뒀더니, 아, 요 차이가 1이고, 2차인 2고, 그 다음에 2차이가 2고, 2차이가 어, 4고, 1대2, 1대2, 1대2, 1대2. 맞으면, 이렇게 얘기 제일 빠르죠. 이걸 할수 있으면. 하트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걸 할수 있게 숫자를 좀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렇게, 사실은 하트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화원에서는, 이거 주어진 숫자를 내가 두 배, 세 배, 네 배, 아무리 뻥튀기 시켜도 비율이 1대2, 1대2, 또는 요것대 요 비가 일정한 것들이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이 얘기했잖아. 화원에서는 꼭 하나, 최소 하나에서, 많으면 두 개까지는 뭐, 요래 요래 숫자 맞춰서 보니까 얼마 딱딱 나와. 그런 거 말고 실전에서 화학 반응, 화학 반응식이 된다. 방정식 세워서 풀어야 되는 게 있다니까. 나중 지나서 이게 뭐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바꾸니까 답이 나와요 그거는 현장에 앉아 있던 여러분들 수능뭘 보는 현장 올해 수능 여러분들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졸업생 그 이후에 여러분들 후배들이겠죠 너희들 후배들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봐도 나와 이런 것도 있어 설명할 때는 하는 거지 실제 시험 현장에서 20번까지 오게 되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저걸 막 숫자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죠 와 이럴 거야 아니죠. 그래서 계속 항상 연습을 요 방정식을 써야 되는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쓴다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최소 하나에서 두개 이상, 두 개까지는 있다는 거. 알겠지? 야, 하나 이상이야. 따라서 내가 식을 쓸 건데 어쨌든 이 자체는 질량 비니까 B는 한개 까자고요. 그래서 8g, 7g으로 깔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갈때 식을 하나 쓰면 쓱 8g, 7g 있었는데 첫 번째 과정에서 A가 A그램 사라졌고 B가 B그램 사라졌다 합시다. 그랬더니 이 값이 9분의 7대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8g, 7g 있었는데, 알겠죠? 변화 의 b 가 1대2대3. 그러면 이것보다 이 값은 3배 더 많이 변했겠지. 3B 사라지고 3A 사라졌는데, 그 값이 2분의 1이더라. 그럼 이거 엘리페서 풀면 7a 9b니까 왼쪽으로 7a-9b 그러면 9, 7에 63, 왼쪽 63, 오른쪽에 8, 7에 56 그럼 56에서 63을 빼면 63, 56이니까 7 나오나요? 마이너스 7, 그치?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어, 3a니까 점프 3a, 요거니까 마이너스 6b는 왼쪽은 14고 오른쪽은 8이니까 8에서 14를 빼면 6 나오네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를 똑같이 내가 맞추면 7 마이너스 14. n은 마이너스 14. 따라서 요 식에서 이걸 빼면 7a 7a 지워지고 14에서 9 빼면 5b 떨어지고 5b. 대체 5b. 그럼 14, 7이니까 7 나오니까 됐네요. B는 1.4 맞죠? 1.4. 5, 4, 20이니까 그렇지? 따라서 A, 이건 B죠. 2B 마이너스 2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구할 수있는 A 음. 그러면 A는 2B니까 2.8에서 2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지? 0.8. 요거 하나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바로 뭐냐 아이 과정에서 B가 음 B가 1.4 줄었더니 A는 음 0.8이 줄었대요. 여자로 맞추면 그럼 바로 요 값이 뭡니까 질량 변화잖아요. 질량 변화. 바로 뭐 밑에 쓰는 질량 B지 A가 0.8 반응하면 B는 1.4 사라진다고 따라서 A가 8g 반응하면 B는 14g 사라지고 질량 보존 따라서 C는 22g 생기고 그럼 위아래 이꼴 이꼴 이꼴 넣어버리면 A의 분자량은 8이 e, B가 14니까 A는 7이 e, C가 20이니까 C는 11 떨어지죠 보기에서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 C는 11 A는 얘8 이제 x 하 Y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XY는 요 이거죠. A하고 B를 같은 질량 넣었다면서 분자량 B가 8대 7인데 8대 7인데 질량 같으려면 그렇지, 개수비는 7대 8로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A가 7개, B가 8개. 그러면 질문은 XY 구하는 게 아니고 B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X는 얼마? 합쳤을 때 15. 그리고 마지막 y에서 반은 끝났다면서. 둘 중에 하나는 다 사라졌겠지. 개수비가 1대2니까. b가 다 사라졌겠지, 뭐. 그럼 b가 2 사라지면 1 빼. b의 반만큼 빼면 돼. 그럼 b가 8 사라지면 4 빼. 여기서 4 빼면 돼. 4 빼면 전제 개수 나온다니까. y는 11. 됐죠? 따라서 x는 15. y는 11. 그러면 답은? 15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돼. 알겠지?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무조건 철저하게 계산 치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20번 정도가 뭐, 잠깐 좀 할만하다. 할만하다는 아니고, 그렇게 화학 반응식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하는데, 음, 하여튼 뭐 2, 3페이지 쭉 오는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 이걸 토대로 아까 쌤이 처음에 총평 때 이런저런 얘기한 것처럼 준비 남은 기간 동안 거기 맞춰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음.